아레나, 아레나. 응, 알바이 늦겠네. 빨리 가야겠다. 서두르자 내 다리야. 어, 뭐 심심한데 재밌는 일 없을까? 와, 어, 보라야, 우리 간식 먹을 시간인데 꼭 그걸 걱정해야겠어? 어, 쌤이 골탕 먹일 좋은 방법이 생각났단 말이야. 정말 재밌겠다. <웃음> 늦었다, 늦었어. 어, 난 아무렇지도 않은데 아, 어, 어, 머리야 어, 여긴 어디지? 아, 맞다, 난 아르바이트를 가는 중이었지 어, 여기 아무도 없네 계세요 어, 여기는 어디야 아니, 네들은누구지 <웃음> 얘들아, 왜여기나무도 없는 거니? 그리고 너희들은 누구야? 우리가 누구헤헤 직접 보여주지! 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살헤헤헤살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헤 <웃음> <웃음> 갱을이다. 갱을이다. 갱을다갱다이다 갱을이다. 갱을이다. 다갱다갱다 갱을이다. 갱다 갱을이다. 갱을다 갱을이다. 갱다이다 아저씨 괜찮으세요? 일어나보세요 아저씨 어... 어... 헉, 괴물이다! 아 맞다 이쪽이 아니지? 어? 저 아저씨 왜 저러지? 그러게 머리를 너무 심하게 부딪혀서 헛걸을 봤나? 그러게 보라 네 머리가 단단하긴 한가보다 <웃음> 다행히 늦진 않았어 어, 근데 왜 아까 그 아이들이 이상한 괴물로 보였지 벽돌에 부딪혀서 머리가 이상해졌었나 보다 아우 일이나 하자